자, 우리 여기 어떻게 오게 됐지? 우리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지? 응. 근데 이제 우린 이건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온 거야. 파주 맛집이라고 쳤더니 여기가 무슨 무슨 장어집인가 뭐 암튼 그거하고 어죽집 다음으로 2등인가 암튼 3등인가 그래. 송호연의 파주 공문 없는 우동. 근데 지금 대기가 있어서 우리는 앞에 두팀 있다 그랬나? 앞에 두 팀. 그래서 미리, 오늘 주문하고. 대기. 어, 미리 주문하고 10분 정도 대기하면은 빠지면 된다고 고 그래. 지금 몇 시야? 7시 4분 일시 4분 저녁 아여기 인기가 많은 집이네 그죠 그러니까 평일인데 보면은 여기에도 차가 이렇게 쫙 있고 여기도 있고 여건 무조건 주천이지 무조건 그래? 어. 그러니까 아까 면도 진짜 쫄깃하고 와 튀김도 <웃음>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바삭해서 아, 내 진짜 그런데 어. 이렇게 계속 먹고 싶은 거는 어주문문 그니까 여기 다시 온다 안 온다 여긴 무조건 오 그럼 이제 자 인사 몇도자몇 <웃음> <웃음> 도인지 옥자가 결정해 하나, 둘, 셋! 저쪽이내려고 해야지 영업 시작은 오전 11시 30분, 저녁 8시 반까지 재료가 일찍 떨어지면 일찍 마감 웃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같고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이네 단 빨간 월요일은 안 쉬고 다음날로 휴무대체 이중 주차를 할 정도면 뭐 인기가 많다는 건 확실하고 근데 뭐 우리 입맛에 맞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차장 꽉 차면 저기 아 아래 100m 아래에 프로방스 주차장이라고 공유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어, 이제 검색하시고 내비에 찍어서 가면 될것 같고 주차비 지원은안 된대요 대기 하고 있으면은 저기에 번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27번이니까 지금 26번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시킨 거는 고등 부카케 하나 그 다음에 새우 부카케 하나 이게 세 개가 다 9,000원인가 봐 그치 그 다음에 추가로는 여기 군만두 우동을 주문할 시에는 4,500원이고 그냥 단품만 시키면 6,500원이래 그 다음에 계란밥 2,500원 그 다음에 고로케 3개 2,000원 나머지 포장도 이렇게 가능하고 생면부깍기도그 다음에 튀김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한가봐요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먹고 난 다음에 뭐 모질라면은 튀김 추가 시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오면은 반찬이 깍두기, 단무지 그 다음에 양상추 샐러드 이렇게 있고 음, 이 깨가 있네 깨는 뭐에 쓰는 거지? 아무튼 깨가 있고 휴지가 있고 아, 음, 맛있다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건강식, 한, 건강식 맛이야 옛날 음. 진짜 어렸을 때 음. 집에서 엄마가 해준거 같아 그니까 와 어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게 똑같이 이게. <웃음> <웃음> 아무튼 안에는 보면은 주로 90% 이상 감자고 뭐 당근이나 완두콩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같아 으음 어디 띄한 아, 게 없네 으음 아 진짜 맛있어 아니 뭐 특별한 거는 아닌데 와 꽃빵하고 연유가 엄청 어울리네 음 그치 음 뭔가 특별한 건 없는데 맛있네 응? 음? 특별한 건 없는데 맛있네 그니까 아 근데 튀기니까 또 달라. 육즙이 뭔가 진다 음, 나와버리는데 이게 새우 볶아요 보시면은 여기 새우. 그 다음에 오호박. 그 다음에 계란 튀긴 거. 튀긴 종류는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지? 무가? 인 무겠지? 음. 파 있고. 이거를 터트리래요 자이렇게와 그래서 이거를 비비듯 무도 섞고 뭐도 섞고 아 아래 국물이 약간 그있는데 음. 음. 자자 음. 음. 튀김은 괜찮아 잘 튀겼네요 아, 네. 면을 한번 해서 와 면이 진짜 쫄깃하고 국물은 쭈유 베이스네. 쭈유 응, 가다랑어 맛있네. 아 맛있네. 아. 응? 면이 무슨 그 일본 그 뭐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은 무슨 우동, 우동 도시락, 아니 우동 마을이라 그래갖고 막 발로 막발고막 아, 이러잖아. 어. 그럼 되게 쫄깃해잖아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쫄깃해. 면이. 한번 먹어봐. 진짜, 진짜 쫄깃하네. 응. 어. 아, 진짜 그 아래 국물을 좀 적셔서 우동을 먹어야 돼. 아, 적셨어. 아, 적셨어? 진짜 쫄깃하네 말고 또할말 없어? 이렇게만. 팽팽하네 음? 쫄깃은 근데 팽팽하네 근데 이 집의 핵심은 면이야 어. 이집의 핵심은 면 쫄깃함 근데 면만 먹기에는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 음. 근데 또이 집이 우동가격은 9,000원이잖아 적지 않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사이드 메뉴가 또 싸니까 음. 아이 집이 차들이 줄수는 이유가 있네 음. 음? 주말에만 한참 기다리겠어 최소 한 시간 음. 깨를 많이 뿌리니까 진짜 더 고소해요 확실히 많이때깃해서 음. 들어갈 때 벌써 그냥 일반 면이랑 포만감이생린것 같아요 음. 그까 그러니까 밥으로 치면 음. 일반 면이 그냥 군대 짬밥이라 그러면 음. 이건 찹쌀과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음. 짝짝도 달라붙는 맛이야 이것 그냥 딱 뭔가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 가게에서한세개세 가닥을 하나로 압축시켜놓은 그런. 음. 음. 먹으면 배에서 많이 불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밀도가 아니 진짜 쫀쫀한 느낌이 딱 드네. 나 음. 이렇게 차가운 면이 아닌 줄 알았거든. 음. 면이 시원하고 차가우니까 여름에 사람 많이 오겠다. 이 집은 파주시 전체 2등할 만 하네. 음. 일본에 맛집 가서 먹는 그런 맛이야. 이 면이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먹으면서 분해 안에서. 아, 이게 적, 적지가 않아. 먹다 보니까. 아, 눈에 보이는 양은 적어 보이는데 먹다 보니까 밀도감이 높으니까 면이. 음. 아 완전 전쟁터 다 먹었습니다 여기도. 계란밥만 조금만 남기고.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어때? 성공? 지금. 음. 생각보다 너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면이 배서 에 확실하게 보니까. 응. 내가 원래 면을 좋아해서 면은 응. 진짜 되게 많이 먹는 편이래. 아 응. 이게 생각보다 보, 보이는 것보다 차는 느낌이 틀 차. 응, 맞아. 든든한 느낌 진짜 응. 말 그대로. 어, 지금 배가 배가 찌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잘 먹었어. 어, 잘 대성공? 응, 대성공. 오케이 대성공. 오케이 빠이빠이. 아 여기 직접 발로 밟는구나 어쩐지 아니 이거 우리가 먹으면서 일본에서만 이런 거 발로 밟잖아 그 얘기를 했었거든 음, 네. 오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게 쫄깃쫄깃하구나 와 이제 알았네 <웃음> 어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예도 바르네 아니 발로 밟어 진짜 어, 그리고, 오 그렇지 않으면 저, 저 그러니까 저 쫄깃함이 안 나올 안 수가 없어 네. 최고야, 최고, 최고. <웃음>